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 테드 디케입니다. 자, 저희가 네. 어, 예전에도 한번 했었죠. 네. 서해 여왕을 꾸몄는데 네. 꾸몄는데. 네. 한번 가까이 한번 볼까요? 밀물 썰물을 구현해 보려고 해요. 직접 잡아온 거죠, 저희가. 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저 테드가 엘시이 저렇게 삽질도 했고요. <웃음> 삽질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돌도 주워오고 이렇게 이거 했습니다 이거 갖고 오는 게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응. 했는데 갯벌 항과를 지금 만들었고요 일단 응. 3주 정도 운행, 운영, 운행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3주? 3주 동안 생물 죽은 거고 응. 이거 탈피한 겁니다 와 참고로 오 이거 탈피 탈피 응. 응. 응. 응. 이거 개가 탈피를 한 거거든요 야. 응. 물고기도 잘 살아 있고요 네. 저 위쪽, 요 위쪽 보면 동글동글 공 같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모래를 퍼오면 그 안에 염낭개가 살거든요. 그쵸, 맞아요. 염낭개가 네. 사람 없을 때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듭니다. 이야. 동글동글하게. 지 보여줄 테니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큰 동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큰, 네. 여기 어디 갔어? 이동물들에는염낭개가 들어있고, 맞아. 여기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그 염난 게 예전에 저희 한번 또 찍었었잖아요. 네, 염난 게 있어요. 휴가 갔을 때, 네. 맞죠? 아무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어항입니다. 하고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쪽 있죠.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제 물이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음.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외부 여역으로 이어진 다음에 음. 아래쪽 음. 이 통에 이제 음. 모터 타, 모터가 켜지면 네. 물이 당기고요. 네. 물이 당기면서 위에까지 썰물이 되겠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밀어 올라가면서 밀물이 네. 되거든. 요 예. 총세개의 모터잖아요 네. 밀물과 썰물이 되는 모터와 네, 네, 네. 그 다음에 외부 영화기 있는데 오케이. 이거를 각각 움직이기 위해서 타이머 세개를 달았습니다 와. 1분 단위로 되는 이 전자식 타이머를 샀고요총세대가 네. 들어가요 네, 네. 밀물용 하나, 썰물용 하나, 오. 외부 영화기, 영화기용 하나 오케이. 이렇게 세대가 들어가는데 네. 영화기가 그 드라이건 하면 안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분 먼저 꺼지고 후에 켜지고 네, 그렇게 네. 되는,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일단 밀물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타이머 없이 썰물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식으로 삶을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요게 네.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시스템 보이시니까 요물 빠지는 거 한번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썰물이 된 상태입니다 네, 저 한번 저쪽 뒤쪽 보여주실래요? 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육지가 이렇게 드러났죠? 응 음. 네. 육지가 드러나고 네. 딱이 정도까지 네. 물이 네.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저 물고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물이 완전 싹다 빠져버리면 안 돼서 네. 네. 이게 저희가 저번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는 네.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밀물 썰물이 없고 육지가 안들어가는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는 개랑 소라기다 죽었거든요 네. 좀 지나니까 네좀 네, 지나니까 네. 근데 네. 물고기만 살아왔었는데 네. 이게 육지가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네. 지금 3주 넘었거든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다고 이만큼만 한 건데 네.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는 환경에서는 네. 생물이 안 죽습니다 이소라게랑 개가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먹이는 못 주고 있죠? 오션프리의 네. 신품종와 이것도 해수가 또,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와서 네. 그냥 뭐 먹이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먹이를 줘야 되죠? 먹이 줘야 돼요 네. 생물이라서 네. 맞아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밀물 한번 해볼까요? 밀물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아래쪽 모터가 작동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음. 여기서 물이 흘러 들어와요 살살살살 네 저렇게. 여기 여기서 졸졸졸또 네. 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진짜 갯벌 같지 않아요? 에이, 이거 맞아요. 저희 하느라 진짜 연구가 왔는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 이게 진짜 맞지 그쵸? 음. 저희는 모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또 생물 안 빨려 들어가고 네 생물 안 보면. 빨려 들어가고 음. 모래도 안 빨려 들어가요 네, 네, 네. 딱요 위치거든요 물이 흘러 들어가고 나가는 위치가 네,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염두를한 그런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새 여기가 물이 많이 찼죠 음. 높이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여기서 졸졸졸 흘렀는데 이제는 요만큼 올라왔어요 벌써 이렇게 물이 차오릅니다 이게 보시면 물이 이제 거의 다찬 상황이고요 네. 자요 돌을 기준으로 볼게요 잠기잖아요 음, 그쵸? 그렇죠? 음. 네. 이게 아까 물이 어디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찰랑찰랑 했는데, 잠겨요. 네네. 그래서 저 위에 염량제들이 집을 만들어 놓은 저 위치가 마지막 경계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다시 이제 또 생물 잡아서 네. 또좀더 풍성하게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글가글하게. 네네네. 재밌겠다. 예.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비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끝.